그냥 내가 그냥 그렇게 추측하는 거지. 둘로 성령 둘로 나눈다는 거 배웠잖아. 일반 성령, 진리 성령 나눈다는 거 배웠잖아. 오순절라 성령은 일반 성령, 일반 성령의 역할은 은사. 진리 성령의 역할은 말씀을 주는 거. 말씀을 계시를 받고 해석해 주는 성경 해석해 주는 거. 이것이 이제 진리 성령의 역할 이렇게 배웠잖아. 아 그렇게 남겼어요. 그럼 어떻게 배웠냐? 똑같이 똑같은 성경으로 배웠는데. 진리의성령도 일반 성령도 똑같은 성령으로이 배웠어요. 똑같은 성령이라 배웠어? 네. 응. 뭐 자료를 갖고 와야지, 뭐, 하는데. <웃음> 진리의 성령하고 일반 성령 똑같이 배웠어? 네. 응. 아뭐 자료 한번 찾아보시오. 응. 그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은 천사라는 것은 확실하지. 네. 응 천사 천사는 하나님이냐 피조된 존재냐 피조된 존재야 피조된 존재지 그지 응. 응.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천사고 하나님하고 동등하냐 천사고 하나님하고 다른 거냐 저, 격이 다르냐 격이 다르냐 격이 다르지 넌 <웃음> 일반성령, 진리성령 같다고 했잖아 응. 응. 그럼 진리성령이 천사잖아 일반성령은 일반성령 영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이 조직을 일반성령에 말하는. 그 일반, 그지? 응. 응. 일반성령 중에 진리성령 다시 또뺄 수가 있는 거잖아. 진리성령 하나님은 진리성령 이 아니지. 하나님 아니, 하나님은요. 응. 하나님 공명. 응? 하나님 성령이잖아. 응. 그 성령을 일반성령으로 말할 수 있잖아. 맞아요. 네. 응. 근데 진리성령은 천사잖아. 응. 네. 그러면 일반 성령하고 지리 성령이 같다그랬잖아천사럼고하나님이 네. 같다는 말이 되잖아 근데 위가 달라요 어? 위가 달라요 위가? 네. 어떤 위가? 연계에 돼? 있으면 위치가 달라요 위치가 달라? 네. 아니 본질이 같다는 거잖아 나 위치 말하는 거야, 나는 거 엄마가 아빠는 사람이라는 본질은 같대 틀려? 사람은 똑같은 사람 응. 근데 가족의 위치는 같대 틀려? 달라요 다르지? 응 그, 그래서 적용을 해봐 하나님과 천사가 본질이 같냐? 영으로는 같죠? 응? 영, 영적인 영 존재니까 같죠? 영적인, 영적인은 같은 거야? 영이라는 것이? 영적인 존재니까 저는 응.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영이니까 동일하게 볼수 있다 네, 이런 네, 거잖아 근데 네. 아, 네. 네. 하나님하고 사, 천사하고 위가 다르다고요, 위치가 다르다고 아니, 본질이야, 본질 사람이라고 둘 동일해 사람이랑 본질이 같아 근데 가정의 질서로서는 아버지가 위야, 그잖아. 네. 질서로는. 근데 천사고 하나님하고는 본질이 달라. 본질이 다르다고. 네. 피조된 존재하고 창조주야. 그잘 이해가 안 되냐? 이해됐어요. 응? 그건 이해됐어요. 이해 근데 너는 이제 거기서 그렇게 배웠다고 했잖아. 같다고 위치만 다를 뿐이라고. 근데, 영어하고는 말은 하지만 본질 자체가 틀린단 말이야. 피조 존재야, 피조 존재야, 피조된 존재하고, 창조주하고 어떻게 본질 같냐? 집에, 고양이하고 사람하고, 같냐? 하나님하고 천사라는 것은 그런 의미거든. 개하고 사람하고 같냐? 잘 생각해봐라. 이거는, 이게, 사람은 이제, 미, 이제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서는 그러잖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그러면. 이, 내 자식이지만 내가 권한을 행사할 나이가 있고,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독립시켜야 될 나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그들은 18살까지를 기준으로 해. 만 18살이 되면 그때부터는 부모들이 그 사람이 그 아, 아, 아들의 아아 그 자녀에게 손을 떼 그래서 대학교를 가도 학비를 지원을 안해 그래서 스스로 알바를 해서 가든지 아니면 학자금 대출을 받을라든지 이렇게 해 그지 한국은 뭐 이제 죽을 때까지 자식이 다여서 막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성경은 이제 결혼하면 부모 품을 떠나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람은 이제 부모들이 어느 나이까지는 손길이 필요해서 자식을 이렇게 케어를 해줘 그러지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스스로 살아가는 거거든 그러잖아 근데 지금 아버지도 그러고 어머니도 그러고 너가 지금 2 4살이라 그러냐? 네. 24살 됐는데, 너 생각하면, 아버지, 어머니 왜이러니 모르겠어. 내가 스스로 할수 있는데, 왜, 누구, 다른 사람 말고왜저러는지 그냥, 모르겠네. 지금 그러고 있잖아. 내가 스스로 할수 있는데. 근데,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남이 아니잖아. 내 자식이야. 음. 어서서때 기억하고. 그런데, 보면 올바른 판단을 했으면 좋겠는데, 올바른 판단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이게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못 하니까 이제 우리한테 이제 의탁을 하는 거거든 예? 의탁을 한단 말이야 아~ 아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갔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이는 안으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분명히 잘못된 길인데 이 말을 해도 설득을 못 하네요 그러니 그쪽에 전문가 되신분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좀 예. 좀예 그 예. 요청해서 우리한테 좀 우리 대신에 좀 해주세요. 지금 이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사람이 어떻게 할순 없잖아. 그냥 그러니까 네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 너 인생이거든. 그래서 너는 지금 신체 드라 1년 됐다 그러잖아. 신천지가 언제부터 태동을 해? 언제부터 태동했다 배우냐? 실상이잖아. 응, 84년이야. 예. 응. 실제는 84년에부터 생겼냐, 80, 80년부터 생기냐. 80년부터요, 84년부터야. 84년. 응. 실제는 80년부터다. 80년 3월 13일날, 옥남보이가 선언을 해. 내가 지금 당신을 데리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잘못했다 그래서 그때 대판 1 0 0만방울 한번 싸우고 80년 3월 14일부터 날 이만희 제 씨가 독자노선을 타라 그래서 독자노선을 걷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시작점이라고 하자 해서 84년 3월 14일부터 이제 공식적인 시작점으로 얘기를 해 근데 독자노선을 걷는 것은 80년 3월 14일부터 독자노선을 걸어 그건 안해 그러면 너처럼 신천지에 들어서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겠어? 저기 있겠어? 신천지에 속하면 너처럼 생각하냐 다르게 생각하냐? 너, 너, 너 친구도 뭐 얘기해 봤을 거 아니야. 너는 신천지가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지 낫체라고 생각하잖아. 성경적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지 낫째 신천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천지에 가안 가. 다 가지. 그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신천지 남아있냐? 빠진 사람들이 많냐? 많이 감소했죠. 응. 몇년 정도, 이제 최장기로 빠져, 있다가 빠진 사람 몇년 정도 된것 같아요. 저 모르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공, 이제, 된 사람들 보면, 부산에서는 이제 권남계라는 사람이 지금 활동하잖아. 누구? 권남계. 그분 이제, 그, 그 이 상담을 해준 분들이 두 부류가 있어. 신천지를 접하지 않고 기존 교회 목회자들이 신천지의 내용을 분석해서 성경을 분석해서 상담해 준분 있고 그 다음에 신천지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아 이게 잘못됐다 하고 와서 신천지 그걸 상담해 준 분들이 있어. 그러든지 지금 신천지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상담해 준 분이 너희들이 잘 알지. 예. 네. 신벤, 무슨벤? 신벤, 구리에 사는 신은옥 씨, 그지? 조현섭 씨, 또 대전에 사는 강성호 씨, 부산에 사는 누구? 권남대 씨, 광주에 사는 유일한 유일한 씨. <웃음> 이런 분들이 이제 신천지에 10년 이상 있었다가 오신 분. 그래서 이제 신은옥 씨는 자기가 20년이 넘게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천지 신선 이제 2 0년이 넣기 있으면서 어, 뭐란 분이냐이책 봤냐? 신진 발전다. 요즘 나오냐안나오 죄송합니다. 잠깐 그, 점심 식사 좀 시킬게요. 예, 뭐 예, 예. 중국집 시킬게요. 아 예, 예. 그렇게 네. 하세요. 아버님 뭐드실래 예. 중국집 네. 잔미 짜장면, <목소리> 뭐, 볶음밥도 있고, 짬뽕도 있고, 짜장면, 다 짜장면, 전지 증거장막, 성전성전. 시설을 여기서 하시면 가면 돼. 아, 집에서. 집에서. 사모님 하나 시켜주시오. 증거장막 연협, 이렇게 나오세요네장 뭐, 뭐 사모님? 짬뽕, 짜장 볶음밥, 잡채밥. 뭐, 그, 짜장면 시켜주시죠 응. 신체장 연역연런것들 나오지, 응. 특성, 그 다음에 기, 이게 나오지, 응. 이만이시 나오잖아. 이거는 이게 일반 교회에서 발행한 거야, 신천지 발행한 거야, 응. 신천지 발행한 거야. 응. 네, 응. 그 응. 교직, 응. 네. 지민 무실 총회장, 네. 질교육장, 2 4집파장 입자장, 이렇게 나오잖아. 존요환 이재상, 윤재명, 신영욱, 이정석, 이철구, 조대희. 이 사람들이 다 찍어있냐? 몰라요. 근데 그 신천지에서이만희 씨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잖아. 계시록 그 10장의 작은 책을 받아온은 분. 두 번째는 천사와 일문일다 하는 분, 이렇게 가르치지. 앞에 표현은, 들어는은 뒤에 표현은 틀린 뒤에 표현은 아니냐? 응. 우리가, 그렇죠. 이제, 그, 그런 내용들을 이제, 나도 이 1년 되니까 그걸 잘 모르겠구나. 응. 이제, 일문일딱 우리나라로 이제 또, 어떤 내용들을 또 얘기해줘야 되니까. 작은 책은 어떤 것에 대한 해석서와 실상이냐?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의 해석서와 실상이지. 너는 그만 받아 먹었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다른 성경 해석도 받아 먹었다고 생각하냐? 진짜 얘기 가르치잖아. 성경, 성경론 가르치면서 성경론 가르치면서 성경의 내용은 역사, 교훈,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치? 그래서 그 예언은 비유로 봉합된 거고 그 봉함돼서 풍풀어서 실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역사, 교훈, 예언,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가르잖아 네? 응. 네? 그러면 이만씨가 너가 할 때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해석과 실상을 가라먹었다는 거잖아. 요한계시록의 비우풀이와 비우풀이에 대한 사건, 그걸 바라, 사건, 인물들 바라먹었다는 거잖아. 그지? 대답해봐라. 내가 생각해봐. 작은 책을 바라먹었다 하는데, 그럼 작은 책의 내용이 뭐냐, 그럴 때, 요한계시록이 문자적인 책은 안 바라먹었을 거 아니야. 요한계시록이 비유로 봉함된 책이잖아. 그지? 이 요한계시록이 비유로 봉함됐기 때문에, 비유, 요한계시록이 비유풀이와, 그 비유풀이 했다 실상. 그냥 가르치잖아. 이만 씨가. 응. 그냥 그 책을 받아 먹어서 가르킬거 아니야. 응. 응.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비유풀이는, 비우는풀이 받아 먹을 수가 안 받아 먹었어 응. 그, 럼 그만 받아 먹었다며요. 한계시록에 대한 비유풀이와 실상만 받아 먹었다며. 나머지는안 받아 먹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문을 말을 하잖아. 아니 선생님은 지팡이와 그뭐몇 가지 얘기를 받아먹었다며 받아먹 그러면 다른 비프플이 어떤 거된거요 어떻게 된거요아그거는 내가 전사 1분이 있다고 해서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왜? 요한계시록이 한정돼 버리니까 나머지 성경책은 그럼 안 받아먹은 거잖아 무지한 거잖아 무지한 것을 다시 말하려면 그건 전사 1분이 있다고 해서 내가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해 맞지? 너 네가 배운 거지? 제대로 배운 것 같아. 좀, 좀, 그냥 권고하게 배운 거 아냐? 제대로 배운데, 제가 잘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아. 응, 응. 내가 해준 거 맞는 거 맞겠냐? 네가 말하니 는 맞는 거 아냐? 신천지 가르친 걸 본다면. 제가 잘 기억 못 해요. 아니, 기억 못 할지라도, 출론해봐 신천지 가르쳐요. 아니, 그신천 내가 말하는 신천지 걸 말해주잖아. 내걸 말하는 게 신천지 걸 말해주잖아. 내가 신천지 걸못 아니, 왜, 너는 요한계시록에 프리와 실상만 받아먹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지만, 천사 일문일답의 성경을 또 해석했다고. 이것이 신천지 가르치는 거라고. 네. 응. 그럼 가 신천지가 배웠는데 제대로 배웠다 일부만 배웠다. 네 기억에는. 네 기억을 기준으로 하면 제대로 배웠다 일부만 배웠다. 내가 해주는 것이 제대로 해준 거다. 섞은 거다. 어떤 거 같냐? 지나갔나 지금 이 조직을 했잖아 연계조직 육계조직 이렇게 조직을 하지 네. 응. 그 7명, 7명은 누구? 7명은 이제 그 연계조직이 신랑이잖아 육계조직이 신부지 기억 안 나냐? 그래서 계조직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거잖아. 신인합일이 어? 결혼식이잖아. 그러니까 그 신랑에 맞는 신부를 조직하는 거잖아 이만씨가. 희 그러잖아. 그래서 일곱 교육장은 일곱 영의 시, 신부로 조직하는 거잖아. 입사 24 장로는 24그 영계 2입사 24 장로의 신부로 2입사 장로를 조직하는 거고 열두 집화장은 영계의 순교한 열두 사도의 영의 신부로 열두 집화장을 조정하는 거잖아. 맞나, 들리냐 뭐, 이렇게 잘 날라 그러냐 배웠는데, 잘 날라가 배운 애들 생각 안 나나? 예? 본부 요한 집화장이 전봉, 예, 전봉. 그 다음에, 광주 배돌 집화장이 진제서 부산 나고리집이 강용찬. 그지? 여명 안드레 집화장이 정해동, 강릉 빌리 집화장이 김성갑, 대구 다리오 집화장이 신정용. 이 사람을 누가 세웠냐? 스스로가 했나? 이만 씨가 세웠냐? 이만희 씨가 <웃음> 스스로 세운 거나 계시를 받아 세운 거냐? 이만희 씨 스스로 세웠냐, 이만희 씨가 계를 받아 세웠냐. 그,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걸 알든 모르든. 예? 네? 아니죠. <웃음>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걸 알든 모르든. 죽을 걸 알지. 그래서 죽을 것을 아, 미리 제자들에게 말을 해주잖아. 그지? 도마가 예수님 팔아, 팔걸 예수님은 미리 알든 모르든. 미리 알지. 그래서 떡을 찍어서 내 입에 주는 자가 나를 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응. 그잖아.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신천지에서는 초림의 역. 예수님의 역할, 재림의 이만희 씨의 역할을 같은 걸 보잖아. 네? 네. 그래서 그, 그래서 항상 이제 가르칠 때 초림을 빗대서 이제 재림을 자꾸 가르치잖아. 네. 초림의 반복이 재림이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재림의 그 조직을 만든단 말이야. 예수님이 사도들을 부르잖아. 네? 그지 사람들 12명을 불러서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12 중에 12를 해놓고 12 중에 하나를 얘는 내 배반할 거야 하고 미이 말한단 말이야 그리고 제자들이 나중에 기억이 나서 그것을 기록하고 그러잖아 그러면 자 이만 씨가 이 6개의 저, 저 신부들을 조직을 해 그치? 여기서 보면 이제 조직도 나오는데 네, 총회장 자기가 있고 그 다음에 7명 있고 그 다음에 1 2집파장 있고 24장 장로까지를 조직을 해. 그그 다음에 이제 시상화 자장아 알이 안 찼으니까. 그러면 이들을 조직한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 이 사람들은 예, 죽을 사람 이 사람은 배반할 사람 이런 것들을 알고 있, 알, 알면서 조직을 해야 될까? 모르면서 조직을 해야 돼. 예수님 예수님 같으면 알까 모를까 예수님 같으면 알았다고 해 모를았다고 해 아, 대답해 봐라 그 성경이 나온 거니까 기억이 잘 없어 성경이 예수님은 열두 사도를 너너너너너 했다고 해놓고 그저 너 하나는 나 배반할 거야 나 바라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 알아 미리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한단 말이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아서 얘기를 해줘 그러면 이만씨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 누구누구누구 딱 조직해놓고 얘는 신천지 역사가 완성되기 전에 죽을 놈. 얘는 신천지 역사가 되어질 때 가론조다처럼 나를 개발할 놈. 또 이렇게 내가 조직을 했지만 이거는 그냥 조직한다든 그만해놓고 실제로 역사 완성될 때 인물 그래서 이들은 했지만 인물이 바뀔 거야. 인물이 바뀔 거야 이렇게 말하든지 이게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 역할이 있잖아 이마이시는 그런 역할을 하든 나중에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자 얘는 배반한 배반, 배반 자였어 이렇게 뒤에 얘기를 하냐 예수님 앞에 얘기를 했어 뒤에 얘기를 했어 죽음과 배반과 이런 것을 사건이 벌어지기 전 앞에 얘기를 하나 뒤에 얘기를 하나 앞에 얘기했냐? 뒤에 얘기했냐? 그는성게에 나오는 거잖 대답하기 쉽잖아. 앞에 얘기했어? 뒤에 얘기했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얘기를 했냐? 사건이 일어난 후에 얘기를 하냐? 예수님이 예언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 죽음도 예언하고 가르뉴다 배반도 얘기하고 응? 또 자기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도 얘기하고 많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것들을 미리미리 말을 해줘 미래에 일어날 것 얘기해주고 그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져 그잖아. 그러면 이만희씨도 저희가 이제 해신를 받았어 그래서 실상인물이 누구다고 이렇게 딱딱딱딱 해석과 실상인물까지 계속 딱 해줬어 그래서 실상인물이잖아 이 사람들이 누구야 실상인물이야 가짜들이야 얘기를 해봐라 실상 인물이냐, 들계시받아서 실상 인물로 세운 자들이냐, 가짜들이냐. 얘들아, 얘기해봐라. 뭐, 안배자도잘 모르겠다든지. 뭐, 얘기를 해봐. 예수님은 사건이 있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해줘 사건이 이렇게, 이렇게 있을 것이다고 그래서, 지나 놓고 그대로 사건이 되어있어. 이만씨도 계시를 받았대.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요한 계시에 나오는 비유풀이가 있고 그 비유풀에 따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의 인물들이 이들, 이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7명에 합당한 누구누구누구누구 일곱 명이 사람이 24장에 합당한 누구누구누구 24명 이 사람이 지파장에 합당한 12명 하고 딱 특정을 해서 세웠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편찬까지 해. 이 사람이 게이지 받아서, 내가 게이지 받아서 세운 사람이라고. 근데 책으로, 책으로 표현했을 때는 맞았어. 실상 인물들이.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딱 지나잖아. 지나놓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세운하 사람 중에 야 내가 새로운 재림예수야 하는 사람 나와 누가 나와? 대구의 집파장이었던 신종룡씨가 이만씨 비슷한 단체를 만들어? 신종룡씨 아냐? 도움아 응? 신종룡씨 여기 응, 나오잖아 집파장이라고 대구 집파장으로 응. 신종, 신종룡씨 나오잖아 응? 신종룡씨, 대부분 다대오 집화장, 신종룡. 이말씨가 계실 받아서 세운 사람이야. 이 사람은, 어, 집화장이야. 자기 임의로 세운 게 아니고, 하나하나에 그런 계실, 전달통 계실 준 거야. 이 사람은, 요한계실. 자기가 책을 받아먹었잖아. 책을 받아먹어서, 이 사람이야! 책을 받아먹어서, 이 사람이야! 책을 받아먹어서, 이 사람이야!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책까지 만들, 만들 편찬하고 신천지 발전사라고 해서 장막 증거 장막 성경 신천지 발전사라고 책까지 내놨잖아. 그런데 지금은 없겠네, 그분이 사람 없으면 지금은 그 신천지처럼 하나 만들었니까요아만들다니 이, 이 지금 신천지에 나오는 네. 거기에는이 그 사람이 없. 그이책 자체를 절판해버려. 아 이제 절판을 안 아, 내보고 네. 아왜 네. 절판했겠어? 이 옛날 책을 가지고 계시야 되니까 <웃음> 이, 이, 이, 이, 뭐, 이 사람은 천복이 나네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을 해봐야돼요 윙마씨가 뭐냐면 책을 받아먹어서 뭐해서 아, 책을 받아먹어서 계시를 봐. 자기 임미로 했으면 사랑의 임의로 하는 것은 좀 틀릴 을도 있고 뭐하 하잖아 근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은 오류가 있으면 게시 받은 게 아니거든. 오류가 없어야 되잖아. 근데 본인이 오류가 없다고 이 사람, 이이 사람을 딱딱딱 찔려서 얘기를 했어.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다시 또이마시 비슷한 또 단체를 만들고 또 지금 그거고 신효씨그 일국지파장님, 저 뭐야 일국 교육장 나오잖아. 그 사람은 이마씨가사비단이라고 지금 이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상담해서 신천지 아 동일하게 신효 씨처럼 아 오랬는데요. 당신 말을 듣고 보니까 잘못했군요. 하고 다시 돌아온 사람이들이 거기 가면 대단히 돌아 보잖아. 그치? 몇처럼 진짜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계시대로된 건데 했다가 그 사람하고 얘기해갖고 야, 니만 그런 줄 아냐? 나는 그런, 그렇게 런그 생각 20년 넘게 있었어.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정신차려라. 이렇게 이렇게 아닌 거야. 얘기를 해주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나와. 그 사람이 이제 결정하면서 그 초등과정 만들잖아. 초등과정. 센터 초중과정을 그 지능 시험만들어놓은시기 하고. 빨아요. 이책 있냐? 응. 응. 하늘 문화 세계 평화 광복 실화 전쟁 종식과 평화. 뭐가 맞는 거야? 자, 여기 이만희 씨, 그, 이거 뭐라 그래? 서명이네? 사인 있구 2018년도 거 아니? 원래책한번 볼래? 그러니까 어. 음식하고 맞지. 음. 응. 이 보면 어떤 것들이나 그러면 재미는 있다. 희 처리해놓잖아. 응. 왜 희미하게 처리했는데? 응? 응. 이 우리가 뭐 화려하게 하는데, 응. 희미하게 처리하는 사진은? 응? 응. 이게활동자 대단하잖아. 응. 응. 대단하잖아. 응. 체좀더 응. 고대 응. 어, 해 세계 정상으로, 음, 뭐. 음, 이 사람 누구냐? 이 사람 누구냐? 이만희 씨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이만희 씨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누구야넌 1년 돼서 잘 모르냐? 네 그, 넌 1년 돼서 잘 모르겠구나. 뭐 동영상 보면 이제, 글자 찍어놓 보면, 결혼식, 천국 결혼식 혼인잔치 않나? 7대 뒤에 혼인잔치. 그래서, 이마현 씨가 부인의 둘이잖아. 육적 부인과 영적 부인이 있어. 육적 부인은 유천중 씨가 그러니까 육적 부인이고, 영적 부인은 김남희 씨가 영적 부인이야. 그래서, 영적 부인이라고 해가지고, 사모 관대 해가지고, 이제 결혼식 사진도 찍고, 또, 그, 아버지 묘소에다가, 있 그, 이제 이름도 올리고, 또 실제로 체육때 끝나고 실제 이제 꽃까마 타고 이렇게 혼인장치를 하고 그래. 그 사람 누구라고? 이남희씨 응. 이거처럼 다이거 봐라. 다 같이 이때는 같이 사진 다 찍었는데 사진 사진 화보니까 하긴 하는데 이거 이제 빨리 나왔으면 이거 봐라. 빨리 나왔으면 사진설 선명할 건데 이사람 나간 뒤에 이화두질를 발견하다 보니까 이게 다 지금 이게 다 희미한 책이 된다는 게 많아. 응. 응. 음. 아, 이게액자에잖아 이게. 이게, <목소리가> 이게 내 책이 아니고, 어디서 발간한 책이나? 거기서 발간한 책이다. 진짜, 어디서? 이게 비싸게 만들나 그죠? 거기서, 거기서. 다, 이제, 너에게 없는 자료들 나한테 다있지 그지? 렇 예. 응. 뭐 이게 이제, 너희들이 그 실상이라는 거다, 실상. 예. 일곱 별. 응. 예. 첫 장만 일곱 사자와 제사장. 그래서, 이제, 유인구 씨를 일곱 별이라고 안 하고, 누구라고 그러냐? 임만우엘. 일곱 별과 제사장이, 그 그, 그, 그, 그, 그, 요한계시록의 실상. 그지 첫 장막의 실상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장막의 실상 우리가 배워봤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부분 나온 사람들인지 둘째 장막의 실상들이잖아 근데 첫 장막의 실상들은 그대로인데 둘째 장막의 실상들은 바뀌어버리지 왜 바뀔까? 실상이 실상인물들이 개시를 받은 건데 자기 이의로 실상인물들을 세운 게 아니잖아 책을 받아먹고, 그 인물들 구체적으로 지적해갖고, 너가 실,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너들아. 너, 너, 너, 너, 너. 너, 너. 그래서, 너는 일곱 교육장, 너희들은 열두 집화장, 너희들은 집화장. 이렇게 자기가 책을 받아먹고, 실상을 받아먹었서 이제 실상도 받아먹었지? 실상 자기 임의로 했냐, 실상도 받아먹었냐? 그 작은 책의 내용 중에는, 요한계시오라 문자로 된요한계시오 받아먹는 게 아니잖아. 문자로 된 영한계시록 속에 해석하고 해석에 따른 사건과 그 사건의 인물들을 받아먹는 거잖아. 그잖아 그래서 사건과 사건 인물들을 받아먹었는데 바꾸지 않는 거. 바뀌지 않는 것은 첫 장막의 실상들은 안 바뀌었어. 그런데 둘째 장막의 실상들은 자꾸 바뀌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그거? 이만씨가계시 받아먹은 거냐 자기 생각대로는 거냐 아니면 계시를 하나님께 안 받고 사단하게 받은 거냐 사단은 거짓말쟁이니까 자꾸 이제 바꿀 수 있잖아 사단은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잖아 회전한 그림자도 없고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 근데 이만씨가 하나님 말씀 받아먹었다고 하는데 자꾸 바뀌어버리네 의심해봐야지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먹어으면안 바뀌는데 왜 바뀌지 이만씨가 하, 생각하는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거 아니야? 그럼 맞잖아. 바뀌는 게. 실제 하나님을 받아먹었으면 안 바뀌어야 되잖아. 그러니 이 책을 계속 출판을 한다고 절판시켜버렸다고? 실체지 발전하니까 <웃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계속 더 양이 많아져야 돼. 1년마다 추가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나와. 수료시기에든지 해서 계속 발전해가는 것들이 나와. 3기인데, 28기 수료시까지 나오잖아. 그래서 계속 발전해가는 것들이 나와. 그죠? 28기. 이렇게. 계속 발전해가는 것들이 나온단다야 해외성교까지 이렇게. 계속 신천지가 세워지고, 이렇게 체육대 같은 거, 이런 일기체육대 뭐 이런 것들 다나온다고 들어봐요. 봐봐. 몇, 여기 거안 보고 신천지 잖아 외면할 필요 없잖아. 신천지 거니까 똑바로, 똑바로, 똑바로 봐야지. 내거 아닌데. 보고 있어. 응. 그 귀로 듣고 있진 보진 않잖아. 귀로 듣고 있지 보는 아니잖아 지금 라고 음. 응. 듣지 말고 보, 보. 같이 봐.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 응? 그러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이게 계속 두꺼워져 와야 되겠어. 절판이 돼야 되겠어. 발전을 하는 내용들 계속 책이 두꺼워져야 되겠나. 절판이 돼야 되고. 겠 응? 지금 절판됐지. 너는 이거 못 봤지. 이거 분명히 진짜 발견된 거지. 이게 이제 봐라. 응. 알파오메가 가지고 봐봐. 신천지 문화 보여서 있어. 보지. 네. 네. 97년 3월 11일 날인쇄일은 97년 3월 7일 날인를한 거야. 네? 그러고 이제. 지금까지 그러니까 신천지 출판한 책들을 이렇게 쭉 나와. 신탄, 계시로 진상, 개시로 완전해서, 개시로 진상, 이렇게 쭉 이렇게 다 나와. 이 기존 교회에서 만든 게 아니고, 신천지 만든 거야. 그러면 발전사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위치로 생각하면, 계속 1년마다 중보되면서 두꺼워가야 되잖아. 그지? 근데, 결판을 시켜봐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 구경을 못하는 책이야. 어, 근데, 다왜 그렇다? 간단하지. 어, 딱... 어떻게 간단해? 아, 사실은... 실상 인물들이 바뀌어버려이 사람들이 안바뀌어 그대로 쓰니까 나올 거야. 저희가 책을 받아먹어서 이, 이 사람들이 실상 인물이라고 세워놨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다른 그, 사람을 처리 버리고 또 죽어버리고 나가서 신청 잘못했다고 상담을 해버리고 실상인물들이 그러고 있으니 이걸 계속 발행을 하면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신천지가 아 이거 사기판이다고 사이, 하겠어 이하나 진리의 말씀도 교정이라고 하겠어 그건 절단할 수 없다는 거야 실상인물 때문에 1 2 3분밥 파볼 때까지 하구나. 예, 응. 예. 내가 잘 생각해. 지금 질리기 때문에 너는 신천지가 부모들이 아니라고 해도 옳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 진리기 때문에. 근데 진리인지 아닌지 다시 확인해가라는 거지. 진리 같으면 그것에 대해서 있어야 되지만 부모들이 다안 할지라도 부모들이 호주의 파대데이아이 너희 알아서 말한다고 꺼내버릴지라도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진리가가 그까이 가야 되지 근데 확인해서 거, 어, 진리가 거, 아니면 어떻게 할 네, 어? 네, 네. 이거만 확인해도 진리가 아니잖아 이건 안생각이 되는지니까 시간 나오면 나 이렇게 방금 형님 아무 뜻이에요? 형님 가시 때 짜증 안 하고 짜증 짜증 안 짜지 두 개씩 다시 이고 그래 잘잘안 했다고 너너 우리는 더는, 아, 다, 그냥, 우리 생각은 너다 다시 한번 어른이 틀리 다시 해봐 다시 식사들 응. 응. 아시고. 응. 응. 응.